김서씨가 골라줘야 되는데 여라 다섯 역개가 있어요 네 엄마 네 아빠 네 아들 네딸 네. 그리고 아들의 부인 연우리. No, 며느리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렇게 정해주세요 전딱 정했어요 당신은 며느리가 될 상이에요 와 <웃음> 근데 마태가 며느리면 전 당연히 아들을 하겠습니다 마태는 제가 안고 가야죠 아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발달해 당신 아빠 하세요 아네 아싸 당신 엄마 어? 여기는 귀여운 딸래미 이렇게 저희는 저 역할을 정했습니다 오케이 okay. <웃음> 그러면 좀몰입도를 위해서 옷을 갈아입니까? 좋아 <웃음> 진짜 리얼리티로 갑시다 okay. Go. Go. Go.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꽁트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웃음> 네, <웃음> <웃음> 꽁트예요 꽁트예요? <웃음> 꽁트 <웃음> 꽁트 네, 지난 편에 보시다시피 제가 이제 역할을또할 거예요. 그렇죠. 이제 명절 스트레스 받으, 받으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들 딸 일단 며느리까지 역할을 해서 역할을 충실하게 이제 재현을 할 거예요. 네. 그런데 웃으면 이제 이걸로 현실로 돌아오면 안 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현실로 돌아오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놈의 아이, 집애들 왜 이렇게 하는? 안... 에이, 여보, 얘 누구만 먹어요? 애들왜 이렇게 안 노는 거야 얘네들? 왜 이렇게 안 와? 왜고 죄송해요무자가지고요아이 따라. 아니 우리 며느리가. 살이 없어... 많이 쪘네. 살이 많이 쪘네. 애가 돈이 에이... 혹시? 애가 좋니? 혹시? 에이? 애가 에이 왔어? 왔어? 아니 제가 임신이 어떻게 하어태몽이뭐지태몽이 용이 상담하는 거 같은데? 용이 용이 용이. 임신을 어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 일하기 싫어서 임신했다고 하는 거죠. <웃음> 말도 왜 그래 너. <웃음> 아가씨도 임신을 막상 왜잖아요. 유리... 제가요? 우리가 어떤 임신을 해봤다 그래. 네. <웃음> <웃음> 오빠! 뭐 저런 일을 데리고 왔어! 아... 빠 <웃음> 눈물 나네? <웃음> 아. 그래, 먹자. 그래. 아니 여보! 헤이들 회의들 왔는데, 헤이들부터 먹어야죠! 야, 어느 데부터 먹어야지! 나부터 먹을 거야! 에저 자식이... 너는, 너는 공부 안 하고, 쟤 여기 왜 앉아 있는 거야? 명절인데 애들뭐 공부야, 지금. 이거 먹는 아니, 게 중요하지. 컨셉들이 공부를 해야지. 여보, 젓가락 지 그게 뭐예요? 아빠, 아빠부터 내가 젓가락도 잘하는 거 같아. 원래 어른은 이래도 되는 거야. 어디서 그래? 어른 말을 말 듣고야. 너선, 난뭘 보고 배워. 아빠 너 공부해. 개 같은 집구석이네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니 이제 슬슬 본론으로 들어가야지 여보, 얘기해. 본론으로. 본론이 뭐였더라? 아니 얘네 집은 언제 살 거고 좀 그런 것좀 얘기해. <웃음> 내가 얘기해야겠어? 안 구했죠. 그럼 너희 집 어디서 사니? 에이 요즘은 신혼부부 대출이 잘 나와요. 대출 여가지고 들어가면 돼요. 자 이제 때리는 사람이 보셨거든요. 이제 케미씨가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들이 때리니까 음. 그럴 필성이 없어요. 네. 아 근데 진짜 웃기네요. 웃으안 돼요. <웃음> 다시 들어갑니다. 아 미도야. 너 뭐? 집은 언제 구할 거냐고. 그래. 그래, 오빠 어디서 살 건데? 애기를 어디 기바닥에서알수 없잖아. 그래. 해준다며. 그거 내 거야? 어? 말말 말 잘했다 너. 그래. 너! 그럼 맨날 오토바이 타고? 어? 그 결혼 전에 임신이나 하고 말이야. 조진 네? <웃음> 저요? <저야? 웃음> 결혼도 안 했는데 왜 벌써 6개월이야? 오빠 6개월 경임에는 공부하야 공부하고 싶지? 잘가요? 조진 조심성이 없었으면. 나 조심히 공부하는 오빠를 아니, 어디서 오빠. 끊었어요? 조진을 잘해요. <웃음> 또 우리 미도가 어렸을 때부터 조지을좀 잘하긴 했지. 아니. 응? 사격 국가대표도 나가고 말이야. 근데 이번엔 좀 실패한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그래서 우리 새기는 무슨 일 하고 있니? 아 저는 방송하고 있어요. 방송이? 트위치에서. 제가 또 추면 일본에 음악을 싶어요 <웃음> <웃음> <웃음> 단가가 어? 되게.. 어이구야. 낮구나? 아휴, 이 정도면 넘쳐! 아휴, 나, 나 자기 정도면 한 10초에 5만 원 받아야 된다 생각해 아니까 5만 원! 응. 다시 한번 보여줘봐라! 아 아, 아! 아! 잠깐만!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딴 거 하지 말라고! 아, 5만 원 주십시오! 5만 원 주십시오! <웃음> <나> 계좌로 입금! <웃음> 자,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가야! <웃음> <웃음> <웃음> <들어가야. 웃음> 안 앉아라. 품축하다. 아, 감사합니다. 품축하다. 오만 원 차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빠 내가 재밌는 언니를 데려왔네? 이혼할까 생각 중입니다. 어는 어디서 저런 여자를 데려와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아 아버지가 어, 아버님과 결혼하실 때 얘기하셔서 애정 언니가 해줄 수 있어. 뭐라고요? <웃음> 우리 엄마가 얼마나 예쁜데. 아 어떻게 <웃음> <아버지가> 못생겼습니다. <웃음> 좀 까맣긴 해도 예쁘긴 하잖아. 얼마나 예쁜데. <웃음> <웃음> 지금 지금 <웃음> 어머니한테 그게 할말이니 <웃음> 취소해. 아 취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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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묶은지 오래됐는데, 뭐 어떤 놈이야? 저도 사실대로 고백할게요. 저 썼네랑 했어요. 썼네예요, 썼네! <웃음> 아, 반박 <반만> 써줘! <웃음> 아니, 아무튼. 그 논지가 흐려졌는데, 너네 둘이 지금 어? 살면서 안 맞는 부분, 어? 맞는 부분, 그런 거 있는지 왜 우리한테 뭐 보고를 안 하는 거야? 왜? 맞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가 안 맞는지 얘기를 해줘야 될거 아니야. 얼굴부터. 얼굴은 나도 알겠어. 보니까 알겠는데 뭐 구체적으로 뭐 없어? 아니? 저한테 너무 과분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맞습니다. 어. 제가 과분하죠. 네. 아니 목소리가 음. 여러 개네, 되게. 제가 네. 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 위도가 저렇게 굉장히 잘해줘요. 음, 아기이름은 뭐라고 짓게? 아기 이름은 유구비. 음. 음, 어디서 많이 음. 들었던... 아 제가 옛날에 짓고 싶었던 이름입니다. 그럼 우리가 뭐 지어줄까요, 여러분? 뭐김씨니까뭐 음. 아니 앞으로 조금 밥은 굶지 말라고 뭐 김밥 귀엽고 좋네 아무 맘에 듭니다 빠빙. 자 우리 집안에 가장이 덕담 한 마디씩 좀 음. 해줄 거 누구한테? 이, 이 애기들한테 뭐 애도 순풍순풍 맞고 애는 그래도 3명 정도는 나야 되는 거 알지? 그 너는 빨리 대학이나 가고 좀 수능 공부해가지고 그리넌집좀 청소 좀 하고 지금 가장이 이렇게 맨날 돈을 벌어오는데 이집 구석에서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뭐 애들한테 하고 싶은 말 없어? 아니 난뭐 그냥 뭐색시 보니까 처음에는 뭐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았어 솔직히 아니, 응. 그래. 상처받지 않고 들어 솔직히 마음에 안 들었는데 괜찮은 거 같아 어 이렇게 포, 포짐하고 포근하고 생기더 좋아 보이고 그래서 인간하네. 우리 우리 미도 정말 좀 와이드한 인생을 좀 살아왔거든? 그래서 너가좀잘좀 좀 타일러 주고안에서네 제가 잘 도용시키겠습니다 그래 자뭐 언제까지 해야 되죠? <웃음> <웃음> 네. 그러니까 공태였고요. 재밌죠? 가족 <웃음> 어. 어, 이런 집안은 없을 거예요. 네. 네. 맞지. 가족들끼리 이제 조언을 해주고 싶지만 음. 이제 원하지 않는 조언은 욕설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아요 제가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많이 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서로 좋은 말만 하고 좋은 이야기만 하고 좋은 거만 보면 좋으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맞아. 맞아. 건강하세요. 감사해요. 모두 거, 건강하고 응. 행복하세요. 네, 건강해요. 돈 건강해. 많이 버세요. 네돈 아, 아, 많이 벌겠습니다. 일분에너만많씩 받고. 자 여러분 어, 한가위때 저희 림플 보면서 많이 행복해지시고요. 그리고 또 부모님한테 또 인사드리고 가족들끼리 행복한 한가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행복한 추석 보내시고 네. 가족들이랑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예 안녕. 예. 어, 여기까지 아, 다 꽁트였습니다. 와 아, 진짜 공주네 뭐야. <놀라> 제깐만제어요시요자 <제우트 제우트. 놀라> <놀라> <놀라> <놀라> <놀라> <놀라>